실승매매기법. 주식경력 15년 이상의 실전투자가로서 수많은 깡통을 차본 입장에서 주식투자는 결단코 녹록치 않은 것임을 잘 알기에 묻지 마시게 개미투자자의 요즘 힘들어함은 가히 남의 일같이 않아 보이기에 저의 입장 및 저의 미천하나마 경험기법 등을 공유할까 합니다. 왜 나만 사면 빠지고 팔면 오를까? 답은 뇌동매매입니다 그냥 시장에서 가장 인기 좋은 주식을 산다는 것입니다. 대개 급등주는 충분한 기법 없이는 운으로 잡는 식의 투자는 8알 이상이 물리기 마련입니다. 급등주의 이알만이 시가를 넘는 양봉 마감으로 이길 연타가 나오며 연연타는 5% 미만입니다. 손절을 하고 나니 급등하던데 그래서 묻어두기식의 투자를 하니 반토막이 나고 나도 어느덧 장기 투자자가 되더라. 초보 투자자의 구할 이상은 이런 식의 투자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량주는 묻어두는 식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코스닥 허접 주식들 특히 천원 미만 주식은 아자 리스키합니다. 그런 종목을 투자할 때엔 반드시 이 정도 가격까지 빠진다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겠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대개 개미 투자자들은 본인도 그렇습니다. 한 종목을 공부하고 매수하셨던지 누구의 추천으로 매수하셨던지 안오르고 횡보하거나 또는 조정을 주면 특히 그 당시가 다른 종목이 날아가는 강세장이다. 그러면 대개 20%정도 손실을 보고 손절을 감행 날아가는 인기주에 투자 올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젠 새로이 산 인기주는 어느새 조정을 주면서 또 손실이 나기 시작하며 팔고 난 주식은 다시 상승을 하고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젠 본전 생각에 미수 동원하여서 3일 안에 WL 주식을 찾습니다. 작전주 정보를 찾아다니며 연일 상한가치는 종목의 어중중한 눌림에서 묻지마 풀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력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딱 사자말자 하안가 보내고 반대 매매시키게 만들며 깡통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절대 미수는 사용 안한다. 한 종목에 대하여 올인을 하지 않는다. 좀안 오른다고 안달하거나 등등은 하지 않는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한다. 이익을 볼땐 20% 이상 볼 종목 위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투자를 한다. 이를 땐 5% 이하로 손절을 칼같이 지켜준다. 거래량 거래 금액이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 한다. 일거래 금액이 5억도 안 되는 종목의 세력이다. 작전이다. 고민하고 공부하여 보아야 실력이 절대 않는다. 이 정도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답은 우리에게 있으며, 기법 역시 우리들 마음의 손가락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돈을 관리하고, 체력을 유지시키며 정신은 맑게 건강하게, 쾌적하게 하여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상 모두들 행복한 투자를 위하여 미천한 글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하여 정보가 부족하다.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 있는 정보는 이미 지난 정보이다. 정보가 돈이고 정보 싸움인데 개인은 이 싸움에서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 어쩌다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털리는 게 개인들의 운명이다. 워런 퍼핏은 투자의 황제이다. 이분이 만한 내용 중 첫째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첫째를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있다. 자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자. 100만원을 가지고 50%를 잃으면 50만원이 된다. 그리고 50만원을 가지고 50%를 따면 75만원이 된다. 결국 주가지수가 50% 내렸다 다시 50%로 올렸는데 결국은 25만원이 그냥 날아간 것이다. 반대로 100만원을 가지고 50% 오르면 150만원이 된다. 그리고 150만원이 50% 내리면 75만원이 된다. 결국은 25만원 날아간다.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지만 내리고 오를 확률이 50% 라면 본전이 아니라 잃고 마는 것이다. 이런 확률로 계산할 경우 개인은 딸 때는 75% 따고 잃을 때는 25% 잃어야 본전이 된다. 그래서 주식은 따기보다 잃기가 더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거기다 세금과 증권회사 수수료는 올랐든 따든 일정하게 내게 된다. 도박판에서 끝없이 계속하면 결국 돈을 따는 사람은 누구겠는가? 선수들은 모두 잃고 회수단 삥뜨는 사람이 모두 따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세금과 증권회사 수수료인 것이다. 위 모든 정황으로 볼때 개인은 정보면에서 딸리고 확률면에서 부합리하고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주식판에서 돈을 딸 확률이 거의 없다. 주식종목 2400여개 중 10여개가 메뚜기처럼 10배 이상 뛰었다고 생각하자. 당신은 10여개를 잡을 수 있는가? 이 종목을 잡기 위하여 당신은 더큰 희생을 치를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허황된 꿈을 꾼다. 10여 개의 메뚜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나 확률은 2% 남짓이다. 불 나방을 아는가 자기가 타 죽는 것을 알고도 불에 덤벼드는 것을 개인은 이에 비유된다. 도박과 투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도박은 확률이 50% 이하인 위험한 곳에 1억 천금을 누리는 자이고 투자는 확률이 50% 이상인 안전한 곳에 꾸준한 수익을 누리는 자이다. 주식은 확률이 50% 미만이고 위험한 곳이고 2%의 일확천금을 바라는 자들의 도박장인 것이다.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듯 주식도 계속 산만 형성될 수 없다. 이제는 계곡을 만들 때라 생각한다. 언제까지 산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도박의 습성상 돈을 잃든 따든 계속하게 되어 있다. 돈을 따면 더 따고 싶어서 이르면 본전 생각에 계속하는 것이다. 계속하면 결국 모두 잃게 된다. 땄을 때 그만 손을 터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주식도 사람의 욕심을 이용한 도박이다. 사람의 욕심은 기본적인 욕망으로 당연하다. 사회에는 무수한 위험요소가 있다. 사람의 욕심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하다. 장점은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단점은 도박과 사기, 종교적으로 이용당하기도 한다. 제발등을 찍는 것이다. 끝까지 승리해서 먹고 살려면 저는 한 달에 100만원씩 수업료 내일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입문한 지 8개월이고 지금까지도 수업료 내고 있고요. 저도 사람인데 돈 욕심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바보라 아니면 수익 내 실력이 안 되어서 원칙과 기법이 없어서 위의 이야기라면 아무리 바보라도 운 좋아서 한 달이라도 플러스 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한 가지 기법으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오면 그 기법이 안 맞아서 마이너스 수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마이너스 유지합니다. 저는 손실내기 위해서 주식 삽니다. 제가 산 종목 플러스 나면 저는 솔직히 짜증납니다. 아직은 내가 수익 내고 돈벌 때가 아닌데 지금의 수익이 독이 되는 것이라 여기고 저는 돈 잃어가면서 약 먹습니다. 앞으로 30살 5년 정도 100만원씩 수업료 내일 각오하고 끝까지 도전합니다. 수익내고 돈 버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밤에 일한 한달 월급, 생활비 빼곤 모두 잃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고 관심있는 분야인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에 비록 돈을 잃어도 행복합니다. 희망과 미래가 있기에 그러니 실패하였다고 상심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수익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먹고 살 만큼 돈번 후에 주식을 접은 후가 성공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도 상한가치는 주식으로 수익도 내보고 횡령, 정리매매, 감자, 별의별 주식으로 다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루 스물 번까지 매매도 해보았습니다. 힘든 경험도 해보고 결론 내린 것은 저의 머리로는 주식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없이 기계가 되어 기계 매매로 성공하는 그날까지 전 도전합니다.